자. 어도함제 활용. 세냐. 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그냥 번호 739번. 미분을 할줄 알면 이제 그냥 우리가 활용이 되는 거거든 우리 도함수의 활용편을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있었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했어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이 안 주어졌을 때 그냥 접점 구하면 되는 거였고 접점이 주어졌으면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였고 외부의 점이 주어졌으면 변수 세워서 만드는 거였지 그 그대로야 함수만 변하는 거야 사용되는 미분법만 변하는 거고 그럼 극대극소도 역시나 미분에서 그려보면 나오겠지 도함수의 그림 그려서 증감에 따라서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방정식과 부동식의 활용도 모두 마찬가지 일단은 함수 대상이 바뀌었어 y는 루트 뭐예요? e x 제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네. 접점 주어졌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 구해야 되니까 y 프라임은 루트지 2 네. 2x 제곱 마이너스 1 2 루트 x분의 1인데 얘미분에서 곱해야 되니까 응. 이거잖아 응.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응.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1 2분의 마이너스 2 4 2분의 마이너스 4즉 기울기 얼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로 갈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a, b 잘 나왔죠? 조금 더워 어제 퇴근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좀 추웠잖아요 학원 문을 열기 전에 막아 오늘도 춥겠다 하고 지금 쌀쌀하겠구나 들어가자마자 히터 켜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켜져있더라고요 <웃음> 닭이야 닭왜 사는거야 자닭 745번 와인은 X- 마이너스 어. 코사인. 코사인 x 위의점 2분의 파이 커마, 2분의 파이를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수직이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 y 이프 라이브 블러 1 네. 플러스 네. 사인 x,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1.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다? 네. 2다. 근데 그 녀석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네. 이면서 요점을 지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y는 저거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가로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됐습니까? 네. 얘가 전개했더니 저렇게 나왔대. 분모 다 날렸잖아. 근데 일단 2를 곱하면, 곱하면서 전개를 하는 것보다 4를 곱하면 2, 2 곱하고 전개합시다. 2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니까 2또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파이고 3파이가 넘어갔으니까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파이는 0 비교하면 a, b 각각은 2하고 4 화면 저정도면 볼만 하겠지? 너희 핸드폰이 조만 하지 않으니까 문제야. 다음 749번 Y는 X LNX 마이너스 X에 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수학 2에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접선을 설명을 안 했거든. 그니까 러 원래 있던 함수 자체 그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접선 자체에 집중을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루트 e x 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관심밖에야 접선을 물었으면 접선에 일단 집중을 하자는 거야. 접선 외에 이상한 것들을 물으면 이제 그건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자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 위에 아, 얘 접하고 누구와 수직. e x 플러스 y는 0과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네. 그럼 얘하고 네.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2분의 1. 그럼 y' 구해야 되겠네요. y'은 분미분이네 lnx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 1. 마이너스 1이지. 어, 얘 미분하면 얘네. 얘 미분하면 얘네. 얘 2분함 얘네 그럼 우리 LNX 적분이 나중에 나올 거야 LNX 적분하면 얘겠네. 그 음. C가 붙겠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2에 2분의 1 제곱이겠네요. 네. 음 그럼 접, 점 자체는 2에 2분의 1 제곱 컴마 이거 여기다 집어넣지. 2에 2분의 1 제곱에 여기 2분의 1이 곱해지고, 다시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2의 2분의 1 제곱. Y절편 구하래, 에어 수직인. 일단 10부터 만들자. Y는 2분의 1 가를 열고, X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2분의 1 제곱. Y절편은 X가 얼마일 때? 0. 0일 때. 그러면서 Y절편은 탕 얼마? 마이너스 2의 2분의 1 되겠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음. 루트 2 괜찮아요? 네. 네, 별 무리 없죠? 이거 그러니까 함수 대상이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여기 문과에 대한 못뭐 풀까? 풀지? 근데 문과 애들이 이 미분법만 배우면 풀겠지. 근데 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내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 무시하면 안 돼, 아직까지는. 이 뒤에 이제 무시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웃음> 그 정도 따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거야, 느낌상. 미분이 추가됐을 뿐 수학 2를 복습하는 느낌 아니야? 자, 원점에서 0,0에서 어디에 그은? y는 2에 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그은 적. 음. 선의 접선이 어디를 지나? 그 접선이 1,A를 지남 이거지.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접 점을 세팅해야 되는 외부의 점이니까 접점은 T,FT 됐죠?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T분의 E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E 얘를 미분한 Y 파임은 E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합성 곱해서 마이너스 T가 나오겠네. 예. 그럼 접선의 비율이 얼마야?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 아닙니다. 절대로. 0 되지 않아요. 그냥 평행이동 x 축을만시켰기 때문에. 그럼 양변에 T를 곱할 건데 자 그러면 T를 곱해주고 묶어주면 양쪽에 똑같은 거니까 넘어와서 e에 t 마이너스 이걸 묶어주면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니까 0이 되는 t 값은 얼마? 마이너스 네. 1. 그러므로 점, 점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멋있게니 이렇게 되겠죠. 네. 거기 관심 안 가져. 기울기만 가질 거야. 기울기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에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얘가 1,a를 지납니다. 그럼, a는. 하는 액션, 행동이 다 똑같아. 다음. 760. 1번점 어디에서 a, 0에서 곡선 y는 XE에 x 2에 x-1제곱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때 a의 범위를 구하셔야 했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접점이 두개 나온다는 거잖아요. 외부의 점이죠. 네. 그럼 여기 위에 점 접점 선팅해야 되니까 t, 0. t e의 t-1제곱 둘 사이의 기울기니까 t-a 분의 t e의 t-1제곱이 네.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y'은 e의 x-1 플러스 x e의 x-1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 t를 넣어준 거니 e의 t-1 플러스 t 곱하기 e의 t-1 중요한 건 E의 T-1제곱은 0이 아니야. 약분할 수 있어. 작변식이 T-A분의 T는 T플러스 1이다.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봐봐. 이 T가 뭐야? 접, 점이잖아. A에서 긋는 접점이 하나면 접선은 하나고두 개면 접점이 두개고세 개면 접점이 세 개인 거겠지. 그러면 이걸 열림 패스때 t가 하나 2차씩 나올 건데 그 값이 몇개 나오면 된다? 2개 음. 나오면 된다. t는 a가 되면 안 된다.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t는 0이 되네요. 네. 즉 t 제곱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는 0에 대하여 얘가 조근을 음. 가져야 되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다. A는 0과, sorry.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7번이 뭐냐, 107이? 제목이 뭐야? 의 그래프에 적선에 맞는 음식 그것도 적선에 방는식이네 일단은 5까지 정리 좀 영상을 정지하면 안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Y는 LMX와 Y는 AX 플러스 X분의, X분의 B가 어디인 점에서 x. x는 e 의 세제곱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자,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갖는데 x 값이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 에 곡선 이게구 얘가 이런데 x 2의 세제곱인 곳에서 요점하고 요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두 접선이 여기서 접한다는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두 곡선이 접한다. 뭐야? 얘 f 로 놓고 이 g로 놓고 해석을 하면 f 에 e 의 세제곱을 넣은 값은 g 에 e 의 세제곱을 넣은 값과 같으며 f 프라임 2의 세제곱은 g 프라임 2의 세제곱과 어떻다? 네. 같다. 어, 그러고 쓰면서 보니까 여기 변수가 두 개잖아요. 보는 게. 음. 어차피 식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음. 집어넣으면 얼마? 3은 네. 음. 집어넣게. ae의 세제곱 플러스 e의 세제곱 분의 b 미분할게요. x분의 1 미분할게요. a-x제곱 분의 b. 괜찮네? 네. 그럼 넣으면 뭐가 돼? e 세제곱 분의 1은 a 마이너스 e 6제곱 분의 b제. 네. 네. 양변에 e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1은 ae의 세제곱 마이너스 e의 세제곱분의 b 똑같네 구성이 음. 더해버리면 4가 2 e 곱하기 ae의 세제곱이니 ae의 세제곱이 2다 a는 e의 세제곱분의 2다 그리고 그냥 빼줄게 얘네들을 빼주면 e는 e의 세제곱분의 2b더라 e, 즉, 2의 세제곱 분의 b가 1이네. b는 2의 세제곱. 곱해주면 2나오겠네 제가 풀이할 땐 저보세요. 지 혼자 푸느라 바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역함수가 문제에 나왔고요. 그럼 자만하지 말고 천천히 합니가 767. fx의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냐고요 역함수를 너희 탄젠트 엑스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구하잖아 왜 구간을 나눠줬을까? 1대1대응 되기 위해서 아니요. 정근선과 정근선 사이에서만딱 만들어버린 거야 계속 증가니까얘 역함수 F 인버스 X를 누구라고 한다? GX. GX라고 하자 GX 위에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그러니까 g1, g 프라임 일도 궁금하고 1마 g1도 궁금해 이 얘기잖아. 오케이? 제가 역함수에서 뭐했냐면 중요한 거는 g 프라임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자, f라는 함수에 a를 넣어 b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역함수 g에는 b를 넣으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때 g 프라임 b는 뭐가 된다 그랬어? f 프라임 1이될 거라 얘기어 그러니까 얘가 일단 필요한 거잖아. g1 근데 G함수 못 구하잖아. 그럼 얘가 1되는 값이 중요한 거지. 네. 탄젠트 1 되려면 몇 들어가야 돼? 4분. 4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맞나? 네. 아니야. 그냥 4분의 파이지. 그러므로 G1은 얼마라고? 네. 4분의 파이.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이 값이 4분의 파이잖아요. 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쟤는 뭐야? 얘가 뭔데? F' 4분의 파이 분의 1이라고. 자, 탄젠트 미분하면 뭐 됩니까? 시퀀트 제곱. 제곱 x 시퀀트란 누군데? 음, 아, 코사인 제곱, 제곱 x분의 예. 1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 거의 역수니까 얼마? 2나 2. 기울기 2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음. 뭐 y는 2에 x-1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x 절편 구하라 했으니까 y가 0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 가로 열고 x-1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입니다. 2x는 2-4분의 파이입니다. x는 1-8분의 파이입니다. 됐죠? 다음 요은 뭐니? 요거 다 하고, 770번 다음 요. 또 접선이야, 씨. <웃음> <웃음> 자, 매개변수 나왔다. X가 뭐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세타. 네. Y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이 상태에서 세타가 얼마에 대응하는? 2분의 3파이에 대응하는 접선에 접선의 방식을 구하세요야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dy dx 즉, 미분계수 f'x를 구할 수 있잖아 f'x를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구하자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를 세타에 대해 미분하면 sin 세타 분의 음. 얘는 1 마이너스 cos 세타지 음. 2분의 파이 x 세타에 대응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대응는 그럼 2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코사인 0이잖아요. 응. 1이니까 얘가 얼마? 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근데 그 점의 좌표는 응. x값 얼마야? 얘 0이잖아요. 응. 그럼 1, 콤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거니까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2분의 3파이 기울기 이거고 그 직선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의 플러스 2분의 3 파이 플러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파이 플러스 2 y 별편이라고 했으니 요 녀석이잖아요 a는 2분의 3 b는 2 저두 개는 어... 익숙하지 않을 거야. 계속 하더라도. 일단 얘는 괜찮지. 공통접선 자체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세 개. 761, 767, 767, 770은 우리가 저기 수학 2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랑이니까 꼭정리해서 안지울게. 일단 하나 더 하고. 775, 유형 10은 뭐예요? 아 여기까지 접선이잖아 여기까지 하고 접선 정리하게 해줄게 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9Y, 9xy는 어. 0에 대하여 어디? 2,4라는 점이 있는 이 위의 점이니까 이게 접점이죠 그쵸? 그렇죠? 렇 네. 접점이 어디를 지나? 0,a랑 b,-5분의 8 아. 그러니까 접점 나왔고 식 나왔으니까 접선의 병정식을 구하라 이 얘기잖아 네. 그럼 이게 미분해야 되네 3 x. x 제곱 플러스 그대로 미분하라고 했어 3 아, 네. y 제곱 곱하기 y를 건드렸으니까 y 프라임 아, 네. 해도 되죠 네. 그 다음 곱미분이네 9y-9x 아, 네. 마이너스 9X 아, 네. y 프라임은 0마사니까 0. x에 y에 4 넣습니다 2, 4 넣을게요. 그러면 12 플러스 48y'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8y'은 0 뚜둑 30y'이 24에요. y'은 10분의 8즉 얼마 5분의 4입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5분의 4에 x 2 플러스 4에 여기 얘들아 자 0을 집어넣어볼게 그럼 a는 0을 넣었어 마이너스 5분의 8 5분의 이거니까 5분의 12그 다음 b를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8이 안심되지 않니? 너희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 이게 맞나? 5를 <웃음> 곱하면 마이너스 8은 4B 마이너스 8 플러스 20 12 마이너스 20 음. B는 마이너스 5이둘 곱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 음. 지금 전 문제에서 너희 느낌이 뭐냐면 다 맞나? <웃음> 맞나? 의심하지 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상황 그대로인데 조금 다른게 요거 일단 두개의 공통접선을 갖는거 이거는 3차 함수에서도 할수 있지 3차 함수에서도 물을 수 있는거야 그러니까 얜큰 문제 아닌데 그 다음 이거 역함수에 비해서는 처음만 났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은 알지만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거잖아 그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지 이거는 완전히 방법 자체를 익혀주시고 그 다음 매개변수도 마찬가지 그 점을 구하는게 좀 특이하지 얘도 좀 익혀주시고, 음함수 미분법도 역시나, 여기다 집어넣는 게 XY 값이 두개다 들어간다는 거. 얘도 익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세 개는 전부 좀잘 익혀주세요. 웰던으로 드세요. 음. 자, 780번. 어떤 걸 묻나 보자. FX가 뭐야? 먼저 생각을 하자 분모 0 되는데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연속분의 연속인데 분모가 0 되지 않으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래프에요 음. 그걸 먼저 유념해 두고 그러면은 미분은도 되잖아 음. 그치? 그러니까 매끄럽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0에 가까워지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0에 가까워지겠죠.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정근선이 나올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의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이런 정근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0컴반 마이너스 그러니까 5분의 1을 지나는 녀석이 될 거잖아요. 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 보기 위해서 얘를 뭐 해볼까요? 2분안에 무슨 미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분 미분이죠 분모 제곱하겠죠 분모 제곱 자, 분자 미분 분모니까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자분모는 절대 0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0되는 순간만 찾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같은 증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얘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에 교점이두개 나오겠지. 네.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 5하고 마이너, 마이너스 5. 1.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감소 증가 감소 일테니까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일텐데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 1. 여기는 5가 되지. 그럼 증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됐죠? 이 0이 되는 순간은 증가에도 감소에도 다 포함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 수학 2와의 차이점이야. 수학 2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증감만 따졌지.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될게 정점 어디를 꼭 지나는지 0, 어디 있던 절편 x 축을 어디서 만나는지 당연히 증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극값. 얘 정의역이 모든 실수잖아. 그럼 모든 실수에 표현되는 건양의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두 개의 극값. 만약에 정의역이 정의역이 5가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 컴마 5 5 컴마 무한이 게을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의 극값, 이쪽으로의 극값, 좌, 우극한, 이거 다 따져야 돼. 5에서의 좌극한, 5에서의 우극한 따져서 5라는 선에서는 어떻게 그려질 거고 어떻게 될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공률 지금 우리는 대충 말지만 여기에 다가와야 되니까 이런 증가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다시 증가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해야 되는데 이런 감소를 못하는 게 여기에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 무한을 했을 때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률이 바뀌지 위볼 아볼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위볼 다시 여기서 아볼 그러니까 변곡점 3개 나올 건데 음. 그 값을 변곡점의 위치를 정확히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또 구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추가되는 것뿐이야 그 다음 784번 이번엔 어떤 함수를 가지고 감소하래 봤더니 fx가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e 의 e 의 마이너스 X 이고요. 이 녀석이 계속 감소만 하다 계속 감소만 한다. F 프라임 X가 0, 2 어. 하다. 그렇지. 한순간 잠깐 0이 되는 건 괜찮지만 계속 0으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가려면 안 되지.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곱미분이네요 E X 플러스 A의 e 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이거 비분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나가겠죠? 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에 e의 마이너스 x제곱 뭘로 웃깁니까? 네. e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붙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죠 네. 야, 얘는 항상 뭐야? 네.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0 이하여야지 항상 네.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시 d가 0, 이하면 됩니다 등모 있으니까 등모 있겠죠. 이제 지겹다 여기 등모 있으니까 등모 있겠죠.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b 제곱 마이너스 4a. a 제곱 마이너스 4가 이 다. a는 2와 787번 787번 fx라는 함수가 또또또또또 다양한거지 ax 마이너스 lnx 어디서 증가 구간이 죠이 2,3이라는 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를 미분해보자고요 F, 어떤 상태인지 보고싶으니까 a- X분의 그치? 얘는 X 점근선이 X. 0이고 Y 점근선은 A이고 최고 차이는 이렇게 가겠네요. 음. 그런데 2하고 3이니까 2일 때 여기고 3일 때 여기인데 이때 증가하려면 3을 넣은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음. 3일 때. 그러니까 3은 안들어가잖아요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상관 없잖아. 이거 f 프라임 x야 부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3을 집어넣은 f 프라임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a 3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 a는 3분의 1 이상입니다 꼭 내가 풀면 보기를딱 보고 저 답이 그쪽에 있나 확인을 하고 음을 그 다음에 뱉어내는 못된 것 자, 극대극수의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증감을 알았다면 극값도 구할 수 있겠죠. fx 봅니다. 이번에는 아까 저첫 번째가 좀 비슷해요. 분모가 x 제곱 플러스 5 분의 4x야. 네. 그치? 이건 항상 양, 양수네. 이건 항상 양수고 x가 0보다 작으면 계속 내려오다가 x가 0보다 크면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야딱 봐도 그런 느낌 아냐? 니 0에서의 극값을 가질 것 같은데? 자 극대극소가 존재한다고 하니 음. 일단은 얘를 뭐 해야 돼 F'X는 분모 미분, 자,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8X지 그러면? 8X제곱? 됐쇼? 네. 맞겠 했어? 분자 미분 분모, 분모 미분 분자 4 x 제곱 맞지? 네. 그럼 이 값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아, 4x제곱 플러스 20이지? 그럼 이거 여기는 항상 양수니까 이 녀석만 따른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결 점이 저게 나오겠네?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스 루트 오랑 루트 오에서 자,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고 다시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오케이? 네. 극대는 루트 2에서. 그럼으로 알파는 얼마? 루트. 5. 베타는 얼마? 음. 마이너스 루트. 음. 정리해주고 계세요? 794 함수 fx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x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뭘 물었냐면 그때값 물었으니까 미분해야 되네요. 네. f'x는 근데 정의역이 0, 무한이네요. 미분하면 1 플러스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x인데 마이너스 붙겠죠 네. 그럼 얘가 언제 0 되니? 거야? 얘는 0은 안 돼. 어, 0 되겠네. 분모 0 되는 순간 있겠네. 음. 가봅시다. 그러면 이게 0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볼 건데 분모 자체도 생각을 해보자. 와 이거 야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범위 자체가 x가 이렇게 잡히겠구나. 근데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0과1 안에서만 잡혀야 되네요. 네. 맞죠 통분해 봅시다. 2루트 1-x제곱분에 2루트 1-x제곱-2x 얘가 0 되는 순간에 따라서겠지. 네. 그럼 얘는 놓고, 이 루트 1 X제곱이 2X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럼 미분양, 그러니까 미분 어, 루트 1 X제곱이 X인 거니까, 1 X제곱이 X제곱이 되면 되네. 네. 그럼 2X제곱이 1. 그럼 범위를 요렇게 그냥 잡아볼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그냥 이학만 했어. 지금 X제곱이 2분의 1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극대는 작았다 커져야죠 그러니까 X제곱이 2분의 1보다 크었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구간을 보면 이게 언제냐면 요 범위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와 2분의 루트인데 우리는 어차피 0보다 잖아 네. 요 안에서는 얘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잡힐 거니까 극값을 갖는 건 언제? 2분의 루트 2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1 어차피 2분의 루트 2 정답은 극값 정리하세요 7 9 7 fx가 그러니까 내가 왜 미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미분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네 2에 e 마이너스 x정 가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미분하면 2에 e 마이너스 x정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쵸? 자 f'x는 미분하러갑 합시다 앞에 거 미분 2x e e 플러스 1 e 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미분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X 제곱 플러스 X에 다시 e의 마이너스 X 제곱 되죠 어차피 얘 미분하면 e의 마이너스 X 제곱인데 튀어나갈 거니까. 그 묶여지는 게 e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높는 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맞아? 이거, 플러스 네. 여기? 예. 어차피 양수니까 이 맞아. 이에 맞아. 이에 맞이거 맞아. 이에 맞아. 이에 맞아. 이에 맞 이에 석이 따라가겠네? 맞아. 이에 맞아. 이에 맞 두개 남지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e. 그럼 언제 극대 루트 2에서 극대 언제 극소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소 그럼 극대 구하러 갑시다 극대값과극소값의 고비니까 f 루트 2는 e 플러스 e 루트 2 e에 마이너스 루트 2 e 제곱 f 마이너스 루트 2는 e 마이너스 e 루트 2 e. 이에 루트 2제곱 음. 둘을 곱하면 이건 소거되겠지? 네. 그럼 얘네들만 곱할건데 오케이? 협차네 네. 4-8 정답은 마이너스 801 fx의 극소값 구하세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Lnx.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의역 자체는 너희가 생각해야 돼 항상. 로그가 들어갔으니까 정의역은 지수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0, 무한되겠죠? 네. 그럼 0,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에서의 자극한을 구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갖고 얘는 0이잖아. 0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니 양의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무한이고 얘도 무한인데 생각해봐. 로그 함수의 증가폭이 클까? 지수 함수의 증가폭이 클까? 1. 이차미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갈수록 차이는 계속 커지겠지 또양해 무한대로 갈거야 어쨌든 양해무한대에서양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두가 될거야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거야 그 일들을 찾는 거야 x' x 는 2x-x분의1 오케이 그럼 얘가 언제 0이 되는 데를 찾아보자고 언제 0이 되는데 x를 못할 거니까 2x제곱이 1이 되는 순간이야 즉 x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야. X가 마이너스 필요 없죠. 네. 이때야. 그럼 이거보다 좀클 때, 아무 숫자나 생면 2넣어봐봐. E 4랑얘 예, 양이네. 음. 양수라고 얘보다 크네. 그럼 얘보다 작은 수 1넣어보면. 네. 이거 1보다 작아요. 음. 2분의 1 넣어보면 음수지. 그니까 러얘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한다는 거잖아 극대라는 거지 아니지 극소지 음. 극소값이 여기서 생긴다 딴 데는 뭐 변화가 없지 그니까 러이 그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2분의 2일 때 그럼 2분의 2 집어넣읍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ln 2분의 1에 2분의 1적으시고 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를 적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ln 2분의 1을 묶어서 1 플러스 ln. 우와, 네. 우 하나 더 가봅시다. 추추, 추차 805번. 0커 x 커 파이에서 함수 fx는 2 e. e.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e.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x는 a에서 극속값 b를 갖는다 x는 a에서 극속값 얼마를 갖는다 b a, b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 할까? 일단, 미분할까? 미분하면, 4 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해보는 거야, 그냥. 그냥 해봐. F'X는 미분하면 4 튀어나가고,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미분해서 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사인 X. 뒤에는 뭐야? 넌 내가 필요 없지? 플러스 2 사인 x 둘이 뭘로 묶여. 2 사인 x 묶이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언제 0 되냐잖아. 그치? 0과 파이 사이에서는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 그치? 항상 양수야 이것만 보면 되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플러스 1을 했는데 0되는 순간을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럼 코사인 x가 얼마일 때? 음. 어, 2분의 1일 때. 언제 2분의 1인데? 6. 60도 3분의 파이 음. 그럼 3분의 파이 보다 값이 작으면 0이면 양수잖아. 0이면 1이니까 음수잖아. 음.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지. x가 얼마일 때 3분의, 3분의 파일 때 극소값은 3분의 파이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1일 때니까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818번 추추추 811번 FX가 X분의 A 플러스 ln x세제곱 x 세제곱 x. 마이너스 x 이건 3이지. 네. 이거 지금 정 X는 0과 무한 0보다 커야 돼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일단 미분함께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 맞죠? 플러스 x 분의 3 마이너스 1 그럼 통분이 다 되지? 뭘로? x 제곱으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 요 범위에서 분모는 0 되지 않거든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 따라서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극대극소 다 가지려면 얘가 근을 몇개 가져야 돼? 두, 두 개. 네. 한면씩 D가 0보다 크더라. 9 플러스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더라. 4A는 9보다 작더라. A는 4분의 9보다 작더라. 정, 어, 뭐야, 모든 정수 A의 합? 없나 모든 정수 A의 합?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엉보다 크더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아하, 아하, 죄송합니다. 아하, 잘 보세요. 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두개의 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 해석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축은 어차피 2분의 3으로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크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의 곱이 A거든.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과 4분의9 1과 2더해준3왜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극장극소를이 범위에서 가져야 되거든. 이 범위에서. X는 0보다 크란 말이야 항상. 그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아 그럼 814번. 도함수하는 원의 마지막 문제야. 우와. Fx가 Kx, Kx, Kx, Kx 플러스 e s i n x 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 미분한 게 0되는 순간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미분해봅시다. F'는 프 K-, -2> K, -2> K, -2> K -2> 마이너스 플러스 2, 코사인 x. 자, 그럼 생각을 해봐. 2코사인 x 플러스 이거니까 2코사인 x와 마이너스 k의 관계야. 예를 들어 2코사인 x는 어쨌든 간에 범위가 어디 있어 지금. 범위 없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커도 얼마? 2.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라고. 만약에 k가 요 사이를 지나간다면 마이너스 k가 작고 크고 작고 크고 반복하니까 그값을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 닿는 순간이있죠 이거보다 위에 있거나 이거보다 아래에 있거나 즉, 마이너스 k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그값을 갖지 않겠지?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얼마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와 위로 블록한 형태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f(x)야. 자, f(x)야. 얘도 f(x)야.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 어때? 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 커지지. 즉, f 프라임 맥스가 증가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 어때? 얘는 f 프라임 맥가 점점 점 그러니까 f'x가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기 때문에 f'x가 의 0보다 큰 거고 얘는 f'x가 의 0보다 작겠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두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에 앞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건공률이 바뀐다 변곡점이다 오케이? 공률을 음. 그 관련해서 얘기하면 두번미분하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872번 872번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구하래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큰 구간을 찾아 라 그럼 미분합니다.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코사인 X 한번더 미분하면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2 사인엑스 오케이? Okay? 근데 얘가 0보다 커즉 사인엑스가 0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오케이? Okay?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어디야? 파이부터 2파이까지 876번 두 번곡점사에게 거리를 구하라 876번 Y는 뭔데? NN X제곱 x 제곱 제곱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제곱 그럼 y 프라임은 뭔데? X제곱 x 플러스 3의 이거 앞으로 나가 되지 2가 음. 곱해질 거고 그비고형분해 x 이그게 되겠지? 음. 즉 x 제곱 플러스 3분의 4x가 y 프라임이지? 네. y 더블 프라임은? 분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분모는 항상 양수지 얘가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12니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두개 나와 어디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얘는, 제발, 여기는, 작으니까, 위볼인 상태에서 아볼로 바뀌고, 다시 위볼로 바뀌는 거지. 위볼, 아볼, 위볼. 이건 블록 속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을 갖는 점들이지.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F 루트 3과 F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집어 넣었더니, E, L, N, U. 얘도 E, L, N, U. Y 좌표 똑같지? 음. Y 좌표 똑같으니까 XPD의 거리만 봐야 되니까 2루트 3이 부정산이 거리되겠습니다. 음. 881. 881. 몇 참수 인지안 나왔네. 0, 2파이에서 존재하는 함수 fx가 있는데 이 녀석은 a, sinx 플러스 b o s i x 플러스 cx입니다. CX. 이 녀석이 어디서 극대? x는 3분의 4파이에서 극대다. 라는 거니까 f' 3분의 4파이는 항상 뭐여야 하고 0이어야 합니다. 음. 그렇죠? 변곡점의 좌표가 변곡점의 좌표가 변곡점의 좌표 f' 더블프라임 음. 파이는 0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좌표니까 F파이는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음. 됐나요? 괜찮으세요? 어디서?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볼과 위볼이 바뀌는 산란한 것이잖아. 네. 그러려면 변곡점을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의 해석과 같은 거 잖아 오케이? 음. 그래서 이 순간에 변곡점이라는 곳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0이어야지 음. 요 사이에서 나올 거니까 음. 변곡점의 좌표라는 거는 원래 함수값인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모르는 거 3개니까 값은 구해지겠죠? 네. 그럼 구하는 건 너희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886자 요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 886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얘가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야 그치 렇 네. F'은 프라임 부호를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어 요렇게 있고요 A 일때 초르르르기고 B가 여기고 C일 때 0이고, D일 때여기고 E, F. 이렇게 되어 있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위볼 구간이야. 누가? FX가 아니야? F'X가야. Fx. 어. 아. FX의 위볼 구간이야. FX가 위볼이라면, f x 가 0보다 작아야 돼. 음. f 프라맥 x 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F'X가 감소하는 구간이야. F'X가 감소하는 건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잖아. 그럼 그 곳에 있는 위로 블록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 B에서 D까지. 그러면, 봐봐. 이 그림으로 인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F 프라임 가 F 프라임 가진다니까 F 더블 프라임 가 0보다 큰 구간이지. F 더블 프라임 가 0보다 큰 구간. 빨간색은 F 더블 프라임 가 0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여기 다시 0보다 큰 구간이지. 여기서 뭐해? 위 볼, 위볼 가운데서 뭐해? 아 볼, 아 소리. 아 볼, 아볼 가운데서 뭐 한다고? 위 볼인 상황이지. 그럼 아볼과 위볼이 바뀌는 요 순간의 변곡점. 여기 요 순간의 변곡점인거지 자, 이 변곡점이 되는 순간은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0과 같은 거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0되는 순간이겠지. 음. 자, 우리 F 프라임 X가 0된다고 무조건 그 값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0된다고 무조건 변곡점이야? 아닐 수 있지. 오케이. 그걸 유념해야 되까그 그러니까 전후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야. 889인가요? 네. 자889맨 왼쪽에 있는 애들을 좀지워볼게요 이것들을 좀지우고 889를 할 건데 자 그래프 그릴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가 다 따지는 거거든. 자 이제 이과식 그래프 그리기. 다음 순 그냥 그려 이제. 다음 순 그냥 그려. 자 그래프 그리려면 첫 번째 따져야 될거 정의형. 두 번째, 그 정의역에 따른 극값, 오케이? 네. 세 번째, 극값도 다 구했다면, 그 다음, 대칭성 따주세요. 원점의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극값 구합니다. 극값을 갖는 분, 즉 증감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로 문제에서 변곡점에 대해서 묻는다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오케이? 음... 다음 원래 여섯 번째가 있는데 점근선의 유무도 따집니다. 해보도록 합시다. 889첫 번째 문제가 여기 앞에 떠왔어. fx가 어떻게... 누구래? x제곱 플러스 1분의 x래. 자, 연속분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인 그래프입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부드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따져봅시다. 정의역은. 분모 0되는 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겁니다.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냐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분모는 양의 무한이지.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이야. 분모의 무한이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0에 수렴할 건데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보다 좀 작은 얘 되겠죠. 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 얘도 무한의 제곱분의 무한이니까 얘는 0에 갈 겁니다. 근데 부,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0보다 좀큰애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대칭성을 따지고 싶은데 분모는 무슨 함수야 이거? y 축 대칭인 함수야. 분자는? 음. 원점의 대칭인 함수야. 그럼 무한수함수곱해지면 기함수지. 이거 원점의 대칭이 남습니다. 원점의 대칭이 남습니다. 마이너스, 뭐, F-X 뭐 만들어보세요.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인데 마이너스 튀어나와 있지. FX에 마이너스 튀어나왔으니까 기함수입니다. 됐죠? 그럼 대충, 대충 상황을 보면 기함수니까 원점 지날 거고, 양의 무한대로 계속 가면 여기 0에 가까워질 건데 0보다 좀큰 데로 가까워질 거고 이쪽은 이쪽으로 좀 가까워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극값 증감 이런 거 따지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해 봐야 될 테니까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 분해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는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뭐하고, 감소, 증가, 감소인 상황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그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야 하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뭐하라 그랬어? 감소하라 그랬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서 감소하면서 와야 돼. 여기서 증가해야 되잖아. 다시 여기서 감소해야지. 이런 그림을 그릴수있지 오케이? 그럼 변곡점은몇개 생깁니까? 감으로 느껴봐. 아보리지? 근데 여기서 그림이 위볼로 바뀌어. 위볼인 상태에서 아볼로 바뀌는 게 여기 어디 하나 있을 거고. 올라가다가 이게 아볼린 상태에서 위볼인 상태로 바뀌니까 여기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는 값이 k면 이 여기는 뭐에서 잡혀야 돼? 그러니까 한번더 미분합니다.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0되는 순간 변곡점 잡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볼게요. 극속값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네.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전부 크면서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번 틀렸죠? 3번 원점에대칭 맞아요 2,4에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2가 4 이거 미분해서 한번더 봐야 되겠지 근데 변곡점이 몇 개입니까? 세개 잡히겠죠 변곡점이 세개 잡힙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볼이거든 그러니까 이 K가 2보다 작냐 크냐에 대해서 웃고 있는 거야 변곡점 찾는 거 미분할게요 이거 이거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분에 뭘로 잡혔어? 1마이너스 x제곱 잡혔지. 분모 뭐야 이거.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야.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분에 분자 미분 마이너스 2x에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4x3제곱 플러스 4x 에 1마이너스 x제곱이지. 계산해보시면 뭐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좀 힘듭니다. 이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는 녀석을 한번더 그려봅시다 몇 번입니까? 892번 자, 변곡점의 점, 좌표는 구할 수 있다라고만 놓고 일단은 그리는데 집중을 좀 할게 892번 그려내야 뭔가 방정식과 부동식의 뭐 환영도 할 테니까 두 군데서 만나려면 어딜 지나야 합니까? 이런 거할 테니까 x가 0보다 x는 1보다 크다. 1, 무한이죠? 정리역 나와 있어요. fx는 x 1분의 x 세제곱이야. 얘 그림 그릴게. 자 일단은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 구해야 돼. 1에서의 우극한은 얘는 0보다 좀클 거고 얘는 1이야. 0분의 이거니까 여기서는 무한대로 갈 거야. 양의 무한대로. 무한을 집어넣으면 무한분의 무한인데 얘가 3차니까 얘도 무한대로 갈게요. 양의 무한대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1에는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의 표예요. 음. 미분을 해보면 x-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러니까 2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네. 2x-3이니까 x가 0보다 큰일 필요 없죠? 네. 어디서? 네. 2분의 3에왼쪽에서 음수고 양수니까 2분의 3왼쪽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네. 녀석이 되겠네? 네. 그럼 언제 그 값을 가죠? 2분의 3에서 최소값 같네요? 네. 그럼 x는 2분의 3에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분의 1분의 8분의 27이기 때문에 8분의 4분의 27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래프 완벽하게 그리는거야? 개형을 그리는거야? 개형을 그리는거야? 개략적으로 그려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다음 몇 번이야? 네 895번도 볼게 함수 fx가 있어 어떻게 생겼어? x, x 곱하기 루트 9-x 제곱이니까 x가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서만 있어야 돼 음.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극값 아니야 극값 아니야 3보다 음. 작은 게 아니라 그냥 3이지 네. 그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야지 음. 3,0 마이너스 -3, 3,0이겠지 음. 그러니까 3,0 요점과 마이너스 3,0 요점을 지나는 녀석이 되겠네. 그리고 0을 넣어보는 거야. 0을 넣었더니 0,0을 지나죠. 네. 괜찮네. 자, 이 녀석의 그림은 뭐야? 마이너스 넣었더니 f-x를 봤더니 마이너스 x루트 9-x제곱이라서 기함수지. 원점의 대칭인 함수야. 원점의 대칭이 함수. 그러니까 한쪽만 그리면 나머지 한쪽은 다 그려질 거라는 거야. 네. 예. 됐지 아, 저희 극값 표현해 놓고 극값. 여기서의 극값은 극한 극값 값이다. 이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극값구 해야 되니까 미분하겠죠? 분미분이니까 루트 9 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 루트 9 x 제곱분에 마이너스 2x x제곱분에 18 마이너스 4x제곱 음. 즉 x제곱이 2분의 9가 되는 순간이야. 이거 어차피 양수거든다. 음. 끝값 제외하면 네. 그러면은 위로 블록한 그래프에 대해 착해서 여기가 얼마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음. 감소 증가 감소 여기서는 증가하다 감소하는거죠. 어디서? 중간이 마이 여기 뭐야 2분의 3루트 2 2분의 3루트 2 3보다는 작겠지? 작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 그럼 값을 일단 구합시다 x제곱이 2분의 9에요 네. 2분의 9에요 그럼 여기 어차피 루트 2 안에는 2분의 9가 들어있을 거고 이 앞에 2분의 3루트 2가 붙해질 거니까 얘도 2분의 3루트 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값은 2분의 9, 여기 2분의 9,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에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뭘 구하래? 최댓값은 여기 얼마? 2분의 9.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9. 이성의 끈을 놓지만, 아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러지 마. 하나 더, 하나 더, 898다 친구가 열린 거냐? 다 친구가 0.3이기 때문에 이건 그 값이 아니고, 이0일때의 함수값과 3일때의 함수값이 필요한 거야. 네. 자, 함수 y는 x 의 마이너스 2. x x 야야 네. 2에? y, y, y, y, y, y, y, y, y, 2x, 2X. 마이너스 2X 자, 그러면 y 프라임 봐봅시다 정의가 원래 이거고요. 그럼 양끝과 0을 집어넣으면 이건 1이고, 마이너스 2. 3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네? 자, 이 상태에서 y 프라임은 얘 미분할 거니까 2x, 2의 마이너스 2x 제곱 얘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 E에 마이너스 2X제곱이지. 그러면 E에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즉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지. 위로블록한데 결점 두개 나올 거야. E하고 마이너스. 근데 이 구간 안에서 0부터 3까지잖아. 그 구간 안에서 뭐 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녀석이야. 즉 0, 2부터 출발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야. 구간의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 이쪽에서 뭐 나온다고? 즉 증가하다 감소할 거야. 0일 때 3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서는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이거 어차피 양수야. 음. 여기가 언제 얼마일 때? 2. 2일 때. x가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즉 여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이거. 최댓값과 최소값의 부분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4 됩니다. 2번이지. 어차피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할 건데 이쪽이 작을까 이쪽이 작을까 봐야 되는 거잖아. 그 최소값은 여기일 때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7자 7이야. 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근데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지. 얘가 최소지. 그럼 여기가 최대잖아. 음. x가 2일 때. 2를 집어넣때 얼마 나왔어? 2에 e, 마이너스 4제곱 나왔어. 그럼 둘 곱하면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4제곱. 즉, 마이너스 4 나누기 2에 4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어, 힘들긴 한데 내가 오늘 지나서쯤 집에서 연습을 하면 그래프는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에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자괴감 받지 마 노력해야 돼.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고 본 수업에서 해결되면 시간 들으니까 좋은 거고 유형 9하고 10, 11, 3개 남았네요. 네. 조금만 힘내세요. 죽을 것 같겠지만 죽지 않아요. 저도 살아있잖아요. 네. 자,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뭐가 되고 있지? 걸렬을 쥐어버리죠. 응. 손걸레. 901번 3개 남았으니까 힘내보자.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다친 구간 1,2의 세제곱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떻게 되어 있대? 3x-x, 3X lnx. 내가 지연이를 참 이뻐하는 게 있는 거야. 좀 힘든데도 꼭 대답은 잘해. 작은 친구 그래야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거니까 정의역 주어졌고 정의역에 따른 각각 값 또는 함수값 구해야 되니까1 집어넣어 보면 얘 0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얘는 어디가 3입니다. 2의 세제곱 집어넣으면 3의 2 세제곱에 얘가 2의 세제곱인데 요것 때문에 3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의 2 세제곱으로 얼마가 나와? 0. 0입니다. 얘는 0이에요. 0.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의 점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프가. 쳐라라, 1일 때 얼마? 3이라는 점. 2의 세제곱이니까 2.7 얼마를 세제곱하니까좀큰 수겠지. 좀큰 수. 여기 2의 세제곱자리에는 0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곡선입니다. 그럼 매, 얘를 알기 위해 미분하겠지? 근데 대칭성을 보고 싶은데 이쪽에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인지 원점의 대칭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따지지마 대칭성 안 따져도 되는 거잖아. 3 마이너스 lnx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얘는 E-L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2보다 크냐 작냐잖아. 얘가 2가 되려면 X는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보다 커지면 이값이 커지니까 음수가 될 거야. 그렇지그 앞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야. 2의 제곱 앞에까지는 뭐 한다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야. 다른 일은 안 생겨. 근데 그 증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증가인지, 즉, 아볼형 증가를 하다 이걸로 바뀌는 감소인지, 그거는 변곡점을 따져보란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변곡점 안 물었잖아, 우리한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증가하다 감소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뭘 갖겠어? 최대 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갖겠어? 최소 값을 갖겠지라는 걸 알았지. 근데 문제에서 x는 알파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 알파 최대값을 안 물었어요. 알파는 2의 제곱이고 베타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곱하면 2의 5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대부분이 변곡점의 좌표를 잘 묻진 않아. 변곡점이 몇개 있니? 이 녀석은 변곡점을 가졌니? 그럼 여기는 전국점이 대략 눈으로 잘안 보이잖아.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는지 안 보이잖아. 그는미분을한번더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한번더 해보면 마이너스 x분의 1 나와요. 이 구간 전체에서 0보다 큰 구간이니까 전부 음수죠. 전부 음수라는 건 뭐야? 위볼린 상태야, 전부 다. 위볼린 상태. 그것좀 없죠. 하나 더. 900. 5. 구간이 닫힌 구간 0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녀석이 누구야? 1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x. x 사인 x. 와, 복잡하다. 근데 0을 집어넣어보자. 0을 넣었더니 코사인 0은 2지, 1이지. 2지만 얘가 0이어서 0,0. 0. 파이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0. 0 곱하기 0일 에도 0. 0. 그러면 대충 그려보면 0,0과 파이,0을 지나는 녀석이겠네. 음.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 아니,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 뭐 해야 돼? 음. 미분. f'x는 공미분이네.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x 곱하기 sinx니까 마이너스 s i n 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c o s i n x에다가 뭘 곱하게 돼? c o s i n x.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s i n 제곱 x에 플러스 c o s i n 제곱 x 플러스 c o s i n x. 뭐가 안 묶여지지? 묶여지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가 불편해? s i n 제곱 x가 불편해. 얘를 나는 1 마이너스 c o s i n 제곱 x로 바꿔 넣을 거야. 그랬더니,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2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j. 그럼 이 녀석은,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t가 1과, 요 범위에요. 코사인 값.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까지겠죠? 요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색인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숙기 어디야? 2에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어디 마이너스 1 여기 여기 1이잖아요. 네. 그럼 이 녀석의 최솟값은 얼마가 잡힙니까? 그게 필요 없죠. 어차피 얘는 우리는 미분했으니까 굴곡진 것만 볼 거니까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2, 1, 1, 1, 1 마이너스가 여기부터 주는 거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에서겠지. 이분의1 우리는 근데 t가, 어요상태잖아 지금. 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에서 t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잖아. 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네. 파이. 그럼 2분의 1이 되는 순간. 네. 언제야? 60도, 네. 60도,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코사인 값은 같이 내려가잖아요. 플러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하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야. 계속 감소해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최대 값 같겠네? 그럼 3분의 8이 집어넣을게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4분의 3 루트 3. 너희 막 풀다가 불안하더라도 보기에 내 답이 있는 걸딱 보고 나면 안심이 되니? 음, 음, 어. 3단계인 것 같아. 이거 11번 자체는 안해도될것 같아. 우리 원래 하던 거지. 음. 사인 3제곱 x 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을 1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겠지. 음. 그럼 사인 x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사인 x t 로 치환할 거고 음. 키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범위 잡아주고 3차 함수잖아. 그냥 이 함수 전체에 최대 최소만 물었으니까 음. 아예 미분하고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미분하고 만들어서 더 복잡해진 거지만 저 녀석은 미분하기 전부터 치환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그냥 3차 함수 형태로 가버리는 거지. 오케이? 얘는 치환이 안 됐어. 복잡하게 생겼잖아. 됐죠? 11번은 안 할게요. 여기 10번까지 정리하고 우리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토요일인데 6시에 갈까요? 7시에 할까요? 아니요. 아, 배고프다.